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고도 후유장의 보험금을 사망 보험금으로 상품 설명서에 기재하여도 미납에 대한 해지 통보 수령자는 상속인이 아닌 오토바이 사고의 피보험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2다 2 5 5 6 2 서울고법 2011나 41630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원고 1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1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주계약, 가족수입특약, 전기특약, 재해사망특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 상해 시에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의 원고 2로 지정하고 사망 시에 보험수익자를 원고 1로 지정한 점에서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보험료 비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이번 상해시에 보험수익자인 원고2는 물론이고 사망시의 보험수익자인 원고1에게도 보험료 비지급을 최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최고 없이 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부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계약과 위 특약들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와 피보험자에게 장애지급률 80% 이상의 장애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의 차이를 두지 않고 피고의 상품설명서에서 이를 사망보험금으로 안내하였다고 하여 이사건 보험계약의 사망의 개념에 장애지급률 80% 이상의 장애상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 37조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비보험자에게 장애지급률 80% 이상의 장애상태가 발생한 때에는 비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고 비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비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비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원칙을 확인한 내용일 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 관한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데 피보험자에게 장애지급률 80% 이상의 장애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결국 이와 같이 원고 1이이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3사망특약에서피보험자가 사망시에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2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계약과 위특약들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원고1이 이에 해당합니다. 원고1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원고 2의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차 최고서는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이후 원고 2에게 정상적으로 도달된 제2차 최고서와 같은 곳인 경기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로 발송된 후 발송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2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 2가 2008년 6월 본인의 보험료에 대하여 위 납입 최고기간인 2008년 7월 31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특약들은 제1차 최고서에 의하여 그 납입 최고기간의 다음 날인 2008년 8월 1일자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 가사 원고 2가 제1차 최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2는 2008년 7월 1일자 전화통화에서 적어도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8월 8일 제2차 최고서를 수령함으로써 보험료 지급을 다시 최고받았다고 할 것인데 이후 그 납입 최고기간인 15일이 경과하도록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늦어도 제2차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08년 8월 24일 적합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